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이번 주도 검은상 모바일을 모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 우리의 흑정령이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바로 주사위가 필요하죠. 이 주사위 수집 기간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주사위 사용 기간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엘리언, 하둠, 대사막, 그리고 황금 사원판으로 준비된 흑정령의 모험, 네 종류의 맵과 좋은 보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라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즐겨주시는데요 몇달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벤트라 이번 주는 방법 말고 이벤트 보상 집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회 완주 완료 보상으로는 네루다쉔의 태고의 비밀상자가 지급됩니다. 이 태고의 비밀상자 안에는요.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아크라드, 혼돈의축 고대 미감정 문양각인서 등 많고 다양한 이벤트 보상 들어 있습니다. 또 완주를 많이 해주실수록 좋은 보상을 얻을 확률은 더 쑥쑥 올라가겠죠 또 완주를 10회 완료해 주시면 플러스 상품 종합세트 3일이 지급되는데요 전투와 생활, 모험에 도움되는 각종 아이템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 모험가님들께 촉촉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외에도 완주 20회시 시면 유물상자 3개, 완주 30회시 빛의 성수 1,000개, 완주 40회시 돌파 보급권 1,000개, 완주 50회시 블랙펄 1,000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50회까지 완주 꼭 완료해 주시고 완주 완료 보상과 완주 횟수 추가 보상 모두 받아가세요. 완주 50회 완료해 주셔도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은 가능하며 맵에서 얻는 보상과 더불어 계속해서 완주 후 받을 수 있는 네루다쉔의 태고의 비밀상자 매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주사위를 모아보세요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시면 흑정령의 모험에 도움이 되는 주사위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주사위 조각을 획득하는 방법 중 적재합을 통해 주사위 조각을 획득하신 횟수에 따라 추가로 주사위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주사위가 많으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매일 6개씩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80개의 주사위를 추가로 획득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잊지 말고 주사위 조각 챙겨주세요.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특수지령 성수업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수 지령에서 획득 가능한 광위의 성수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그동안 성수가 부족하게 느껴지셨던 우리 모험가님들 이번 이벤트 제대로 누려보시길 바라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우두머리 토벌 이벤트 기간은 5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5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토벌 완료 횟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횟수에 따라 유물 파편 10만 개, 유물 파편 30만 개, 심연 유물 상자 3개 획득 가능합니다. 해당 이벤트 임무는 매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험가님들 모험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이벤트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